자 인천 주안에 센트럴 파라곤이라는 단지가 처음에 권고를 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 모델하우스가 나왔습니다 모델하우스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 이번 영상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내집마련 꿈을 함께합니다 사치철 박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자 남경엽 대표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바로 평면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62B타입 음, 네네네. 뭐, 오랜만에 소형 평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 오늘 이제 62제곱미터를 진행하는데 뭐이 소형. 음. 뭐 이거 가지 이제 62면 보통 한 26평 정도. 네. 26평 정도 되는 그쵸? 사이즈니까.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이야기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평면은 제가 안내를 아, 하겠습니다. 어, 할수 있겠어. <웃음> 아 여기 이제 아이소하고 평면하고 이렇게 나눠요. 네, 동시에 있어요. 뭐 무슨 뭐예? 사이즈가 없는데. 사이즈가 정오야, 정오야 봐. <웃음> 자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네네, 네네, 할게요. 네네. 네네. 네네. 일단은 좋아요. 포베이. 아 네. 뭐, 뭐, 뭐, 뭐가 좋아요? 포베이, 포베이. 포베이. 네. 아 이렇게. 맞동풍도 돼. 아 예, 발코니도 커요. 아 욕실도 두 개나 있어. 음. 헤이, 드레스로까지? <웃음> 뭐 받았어? <웃음> <웃음> 왜 그래? 동양 연락이 <웃음> 없어요. <웃음> 동양 사랑해. 연락 좀 주세요. 음.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정비구역이거든요. 정비구역에 포베이. 정비구역 포베이면 좋았네. 저는 괜찮다 음. 생각합니다. 음. 다만, 인테리어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는 음. 뭐, 모르죠. 음. 자.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음. 일단은, 현관 들어왔을 때, 요 신발장이 두개 있잖아요. 네. 아, 요 포베이니까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신발장 하나 들어가고, 여기 반통이라도 신발장 더 들어가는 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칭찬. 아, 칭찬. 칭찬, 칭찬해, 음. 칭찬해. 그리고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뭐냐면 포배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면적은 가로가 넓어지면 세로가 좁아지고 좁아진단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공간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0평대의 거실의 폭보다도 좁아 보일 수 있다 또 음. 여기 있는 이 폭들도 마찬가지로 다 좁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의 공간감을 가진 날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이침대 놓을 수 있겠어요 한번 보죠 뭐 사이즈가 쉽게... 없으니까 사이즈. 사이즈를 정을나 정을라 의외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웃음> <웃음> 기본적으로는 디귿자 형태를 넣네요, 었 그죠? 그러면 식탁은 음. 당연히 이렇게 붙는 형태로 들어갔을 거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불명이 그뭐 냉장고장 어, 냉장고장이 들어가는 거고 네. 발코니가 생각보다 좀 크게 뽑았네요, 그죠? 발코니 안에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정도 사이즈면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옆으로 날아 놓을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하로 하는 거고 네. 여기가 선반이 들어가니까 세탁기가 이제 이쪽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걸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아저 얘기하는 게 있는데 펜트리가 음. 여기 또 가운데 음. 내가 얘기한거더팬트리 <웃음> 여기 있네 <있는> 팬트리다 펜트리가 <웃음> 네. 이게 뭐냐면 포베이 구조에서 이 형태에서 펜트리가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베 형태가 나오는 거는 알파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 그 알파룸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풀렸다 는렇게보요 음... 이렇게 보임네요. 뭐요뭐 욕실 두개 여기 들어가 있고. 드레스룸도 작지만 이렇게 하나 있네요. 그 그렇죠. 기업자한테. 네. 있는 게어디에요 네. 고 <웃음> 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VR 통해서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VR 들어가시죠. VR 스타트. 자, 현관부터 제가 가이드를 음. 해 드릴게요. 현관. 오, 이거 오른쪽에도 이제 음. 신발장이 있고 네. 거울도 있어. 오. 야, 이게 확실히 이제 아, 뉴빌드 TV의 영상을 건설사들 많이 본다. 캬. 왠지 아세요? 살집 채널도 봐요. 살집 채널도 본다. <웃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네. 봐봐요. 여기 있는 조명 봐봐요. 건설사에서 이제까지 이런 조명 쓰는 거 봤어요? 아 이게 결국에는 중앙에 정말 허접한 센서 등의 원형이나 사각을 쓰는 게 아니라, 음 비록 여기 지금 내가 볼 때는 직구등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로 형태로 한쪽을 붙였잖아요. 네네네. 이런 형태 디자인 변화를 좀 한다. 음 좋은 거고, 그 다음, 바닥은 뭐, 폴리싱인데, 이건 뭐,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이제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요거 있죠. 아, 요건 왜 이랬을까? 예쁜데요. 예뻐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중간에서 갈라치기를 해버리잖아요. 갈라치기는 네. <웃음> 표현적으로. 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네. 왠지 끊겨서 아... 라인들이 더막 좀. 좀, 좀 산만해 보여. 아,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딱 질러버리잖아요. 음... 그럼 아, 약간 디자인을 왜 이렇게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럼 대표님은 여기 아무것도 없이 음... 그냥 민자로 이렇게 쭉쭉 뻗은 게더 좋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더 음... 선호하시는군요. 선호하죠. 여기서 디자인을 조금 과감하게 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이비 손잡이 같은 경우 이렇게 메이비 손잡이가 라인이 약간 짙은 그레이 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네. 더 도드라져 보여요. 음... 자,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이제 또 신발장 또좀 반통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는 거고. 아, 여긴 이제 경을 돕네요 거울 아, 네. 경.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울이 지금 사실은 <웃음>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사용성은 이쪽에 있는 게더 좋은데 왜그냐면 신발 벗고 나가서 보려면 여기 서서 봐야 되는데 아 질문 질문 좀 좁아서 그럼 모르겠고. 문에다가 거울을 붙착해할 있죠 그것도 괜찮아요 어, 여기는 어쨌든 네. 거울 쪽에다가 두개다 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판넬 형태 벽체가 돼 있는 데다가 거울을 하는 거냐 음. 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네. 이건 이렇게 풀었네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컴파운드 스톤 해서 네.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어쨌든 칼럼좀맞췄어 그죠. 음 그렇죠 어, 그러네요. 색깔. 어, 칼라좀맞 튀지 않겠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칼러 자체도 다르게. 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음. 이 부분에 대한 건좀 약간 조명 없는 아쉬운 게 한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복도 들어가서, 어, 복 앞에서 지금 바로 거실이다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거실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방인데 네. 벽체를 뺀 거죠 네. 넓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어떤 전략적으로 봤을 때현관 들어오자마자 빵 트여있으니까 얼마나 보인 것았습니까 <웃음> 대표님 그럼 방을 선택해요? 아니면 이 공간감을 선택해요? 당연히 방이죠 이거 여기 이거 가벼이 벽체 설치가 됩니다 이거 봐봐 이거 네, 가벼이 벽체 설치됩니다 바고이야기한 네.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벽이여기딱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웃음> 이다 벽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웃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이런다.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다. 네. 와,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 네. 어쨌든 뭐 거실에서 한번 보시죠. 주방. 네. 네. 아, 뭔가 그, 아, 블루가 들어갔어.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뭐라는 거야? <웃음> 자. 블루, 블루가 들어갔어. 네. 블루가. 아. 저 얘기 중이니까 잠깐만요. 아, 네네. 리액션만 주시면 돼요. 네. 네. 네. 이면창. 유리 난간. <웃음> 여기 이제 방인데 텄죠 음, 음. 어, 굉장히 뭐, 넓다고 <웃음> 확장했죠. 네네. 어, 아, 네. 음. 전반적으로 좀 색감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 파란색이 조금 과하긴 한데 약간 그 여름이다 시원한 느낌을 <웃음> 주기를 원했다라고. 이 집에 여름만 살아요? 아. <웃음> 생각하 괜찮지 않나. 아, 예. 네. 원래대로 하면 여기 이렇게 벽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전까지만 거실이고 대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거실과 약간 스튜디오 형태가 좀 약간 길게 보이게끔 하면서 좋은 공간을 넓게 연출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음... 지금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네네. 지금 요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아토이 이게 좀 애매해 그죠? 거기가 그냥 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월인데 약간 이게 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판넬이란얘 얘긴데 아 여기 마감이 지금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음... 자 그리고 음 요쪽을 봤을 때아요 난간대 아요 난간대 유리 난간대 <웃음> 화복 난간대, 눈에 거슬리 난간대, 유리 난간대 유리 난간대 썼네요 좋네요 네. 어, 좋네. 어, 유리 난간대 같은 경우는 어때 프레임도 없고 네네. 시원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다 전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쭤보고 네. 싶었던 네. 게 시원하거든요 네 시원하죠 여기 다 전창을 쓰면 은 음. 소파 놓기도 조금 매매하고 매매하죠. 소파 놓기도 그렇죠. 좀 매매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짐이 구조라고 하면요 지금 마,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TV가 월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소파를 소파를 여기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보통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하프로만 들어가면 소파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닌 경우면 차이 이렇게 내려가 있고 만들이 되는 거죠. 이게 전창이죠. 전창, 주이뭐요인것 전창, 전창 같아요. 전창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할때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뒤로 바짝 밀어 놓으면 없어 보이니까 좀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음. 대략 한 500이라 띄워 사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뭐 500만큼 띄워진 거리만큼 TV와의 간격을 더줄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계산 을좀할 필요는 있다. 제 생각엔 개인 디스플레이 시대잖아요. 다 각자 네. 핸드폰 보잖아요. 네네.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았나? 아, <웃음> 자 이제 주방 아니죠 아니죠 천장은 봐야죠 아 천장 봐야 돼요? 천장 봐야 돼요? 천장. 오 우물형이다 아, 오, 오 길게 했네요 아 이거 이렇게 길게 한 거는 신차해네 길게 한 거는 좋은데 간점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들그, 들, 가, 길게 들어간거 뭐하냐고 똥또동 <웃음>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옵션을 좀 주면 어떨까 그러게요 요렇게 해서 요 주위에 라이팅 들어가는 거그 아, 옵션으로 놓고 선택을 할수 있게 해도 거기에다가 똥똥똥 들어가는 것 음. 옵션으로 놓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안 하나, 하나 있고, 간접 조명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다 빼버리고, 간접만 딱 들어가는 거 하나 네. 있고, 플러스 추가로 거기다가 직부도 들어가는 형태도 주고, 음. 그럼 좋을 텐데. 근데 저희거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확장할 방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넣어 놓은 거죠. 저번에 우리가 항상 내가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된 형태의 천장 계획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요. 비확장됐을 때, 방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천정객도 나와야 된다 음...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서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주방은요 주방 어떠세요? 와, 나는 근데 네. 최근에 우리가 들어갔던 현장이 블루가 어디였죠? 상부장에? 제일 풍경차 어, 맞요 저도 제일 풍경차를 기했하는데 여기도 지금 블루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는 왜 블루가 들어가나 했더니 요새 진짜 여름 시즌이라 네. 제가 이제 그 현업에 있을 때도 약간 시즌 따라서 많이 했거든요 음 시즌 따라서 많이 해서 뭐 예를 들어 여름이면 약간 블루 많이 쓰고 음 겨울이면 약간 따뜻한 칼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적은 게잘 쓰진 않았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네네. 소품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데서 딱아 쿠션이라든지 식탁이라든지 또는 이거 이거 주는 상품이 아니라 근데 되게 과감해 이런 주는 상품에다 블루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음 그러면은 확실하게 어플 할수 있죠. 아니 <웃음> 블루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네. 블루 할 사람은 옵션으로 주면 옵션으로 주면 더좋겠다 아니 이게 네. 생뚱맞게 블루가 나와버리면 어떡해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예쁘죠 시원하고 제가 이런 말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디자인에 대한 그 약간 디자인 이거 있잖아요 약간 좀 옛날 버전이에요 뭐냐면 아 요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걸 네. 뭐라고 하냐면 목대 손잡이라고 해요 요기가 아 거기를 무슨 얘기냐면 상판과 도화를 여는 데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를 보통 목대로 이렇게 음. 만들어서 목대 손잡이라고 형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라인이요 네. 라인 포인트로 라인 포인트로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음. 여기 있는 칼라와요 칼라 를다 맞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픈 선반다 맞췄잖아요 네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현업에서 디자인할 당시인 2014, 2015, 2016년도에 항상 한참 유행하던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온 거야 과감하다 <웃음> 백투도괜찮 아닌가요? 아니 뭐냐면 네네. 보통은 지금 최근에 있는 트렌드에 눈 이렇게 목대 손잡이 라인에 목대 손잡이다 이런 거 칼라 이렇게 안 썼거든 그래서 하여튼 뭐, 뭐 요건 약간 뭐잘 모르겠지만 그, 그리고 봐봐요 네. 요 주방에 한번더 들어가 볼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 주방에 다 들어가잖아요 블루가 생각보다 봐봐요 여기도 지금 블루 들어가지 여기 블루 여기 블루 들어가지 이 디자인이 그게 포인트로 많이 들어간다말다들어간다요 음. 사이에 그 지금 여기 보면 요런 것들도 라인도 지금 안 맞고. 음. 실질적으로 요새 우리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세라믹이나 아니면 은그 인조대리석으로 하더라도 12mm짜리 얇은 걸로 많이 쓰잖아요. 음. 슬림하게 보이게 하려고. 근데 건설사에서는 아직도 MMA를 안하고 인조대리석이나 엔지니어 스톤을 많이 쓰는데 네네. 그 엔지니어 스톤은티께크닉이 20mm에요. 아. 그래서 그걸 좀더 슬림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그건 상관없어. 근데 40mm로 그냥 만들었어. 두께를. 두께. 아. 그러니까. 과모델링 시장이나 예.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는 되게 두터워 보이는 거죠 음... 상관 자체도 아까 현관에서 등 칭찬하셨는데 그러니까 등 등은 칭찬했는데 네네. 다른 건안 보셨나 보다 영상에서 앞부분만 보셨다 <웃음> 현관만 보신 거예요 현관 보고 아 재밌네 끈거네어 <웃음> <웃음> 새롭다 아, 예. 어, 동양한테 응. 괜찮겠어 아. <웃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아일랜드 자 장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연결하진 않고 네. 여기를 포인트로 주기 위해서 끊었어, 이렇게 음... 요런 거 요런 거는 약간 디자인적인 뭐 약간 견해 다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위를 띄우면은 약간 또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얘 이쪽하고, 네. 이쪽하고 완전 히 다르니까. 아, 통일성 면에서? 어, 근데 어쨌든 포인트로 주는 건 좋은데, 뭔가 네. 여기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또 재밌는 거는 또 라인도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파가지고 이렇게 또 라인 집어넣는 거는 또 했고. 그러니까요. 오, 대박. <웃음> <웃음> 야, 대박. 아니, 아니, 여기도 파란색이야. <웃음> 아니, 이거는 그 액정이 파란색이야. 그만해. <웃음> 안방을 하자 안방을 자 여기 안방 같은 경우 에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도 파랑으로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어, 드레스로, 드레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마 바로, 큰지?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만약 붙박이자를 설치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침대를 반대편에? 반대편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자 여기다 과연 침대를 설치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음... 이 공간이 아까 포베 자체가 음 26평 정도, 9, 26평 음.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요 폭도 좁은데 여기 있는 도화 사이즈까지 빼면 여기에 침대를 놓으면은 된다 안 된다 사이즈 상당히 좁아 보이니까 음 이쪽,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대쪽으로 지금 연출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음, 근데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 사이 음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을 들어가면 드레스룸은 뭐 음. 네, 뭐 일단은데 일단은 이좀 두고 를 두고 그죠? 상하부 고정식이네요. 그죠? 네네. 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 화장대가 없는 대신에 음. 요런 식으로 이 역할을 거거든요. 하게. 네. 이렇게 네. 한거 같고. 욕실 가시죠? 어, 욕실. 네. 욕실은 뭐 우리 맨날 뭐 보던 그 300, 600 각짜리 600에 300, 300 각짜리 이요 무늬가 네. 조금 낯선 해요. 예. 이거 쉽지 않은 무늬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약간 디지털 무늬인데. 자 어쨌든 근데 문양 자체가 쉽지 않다. 무난한 거는 음... 아니다. 다만 네. 무난하지도 않는 칼라에서 다시 하부에 여기는 지금 보면요. 여기 있는 욕실장 안에도 휴지까지도 칼라가 퍼플이고 뭐 이런 거다 디스플레이라는 치지만야 이런 이런 건 처음 봤어. 디테일이 살아있어. 어? <웃음> 뭐? 작은 것까지. 와, 근데 약간... 신경 많이 썼어 아, 공금도. 비슷한 아이덴티티네요. 음, 일단 어쨌든 음.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칼라 그다음에 음. 바다 칼라 여기 이제 중간에 하프로 끌어서 이 칼라가 지금 들어갔고. 자, 뭐 아무튼 <웃음>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보어봤는데 네.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컨셉이 여름이네. <웃음> 컨셉이 여름이다. 컨셉 여름 하와이안. 아. 네. 네, 하와이다. 그리고 구조 자체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소형 평형에 음. 음, 여기 60이죠, 전용. 전용 60이 정도 구조면 저는 만족감 살것 같은데 음. 색감은 조금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좀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좀 전환기라고 해야 되나,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 음. 보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면은 네. 어,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제 20평형 때인데 4배를 뽑다 보니까 가로에 대한 는 와이드하게 볼수 있지만 네. 깊이에 대한 거 자체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라는 거고 가변형 벽체를 사용해서 침실 하나 없애고 거실 넓게 쓰는 거는 어, 시야적으로 봤을 때 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확장되고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성이 있어서는 필치입니다 음... 그리고 뭐 컬러가 너무 과감하게 들어갔다. 과감하다? 네, 네. 지금 보면 뭐 주방부터 해서 뭐 욕실장 같은 것도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주방 컬러도 되게 과감하고 그 라인이 형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볼수 있는 형태의 어 그런 색감은 아니다. 자, 꾸리머속에 정도... 볼드가 떠라요 볼드. 같더라, 볼드. <웃음> 어 뭐이 정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자, 오늘도 인테리어 전문가와 함께 이, 이 모델하우스를 투어를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